이나상 건이치와 젠지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과거의 사상 최대로 긴 10일 연휴의 골드 니크가 있었는데요. 보통 10일 연속으로 쉬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5월 1일 수요일이 일본의 새로운 천황이 즉위하면서 공휴일 비슷한 날이 됐죠. 그래서 따라서 공휴일인 월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화요일 목요일이 휴일이 되어서 10일 연휴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0일 연휴를 쉬면서 했던 생각이 아 남들 쉴때 같이 쉬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디까지나 제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봤는데 제가 제일 좋은 거는 1번 남들 쉴때 같이 쉬고 남들 일할 때도 조금 쉰다 그다음에 2번 남들이 쉴 때만이라도 같이 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들 쉴때 일하고 평일에 조금 쉰다. 뭐, 저는 이세 가지 다 해봤는데, 역시 일번 남들 쉴때 같이 쉬고, 남들 일할 때도 조금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일본 대기업의 복지 중에 하나인 남들 쉴때 같이 쉬고, 남들 일할 때도 조금 쉬는. 조금 쉬는 건, 남들 일할 때 같이 쉬는 건 이제 공휴일이면 같이 쉬겠죠. 그 다음에 조금 쉬는 거는 이제 어떤 휴가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 복지 중에 하나인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일본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연차휴가 취득률이 높은 회사예요. 먼저 연차휴가란 뭔지 알려드리면은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복지 형성의 그런 혜택으로 주어지는 휴가로서 이제 회사를 가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일당 급여죠 급여의 100%가 주어지는 휴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연차 휴가 취득률 취득률이란 1년에 주어지는 연차 휴가 일수 중에 얼마나 내가 휴가를 많이 쓰는지 그 기업의 그 직원들이 얼마나 휴가를 많이 쓰는지 그 퍼센테이지를 나타낸 게 연차 취득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 1년에 주어지는 연차 일수가 20일인데 그 20일을 다 썼다 하면 은 연차 소화율은 100%죠 20일 을다 썼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내가 20일 중에 20일 중에 1 1일 정도밖에 못 썼다 하면은 50%의 연차취득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차취득률이라는게 천차만별이어서 회사에 따라서 이 연차일수는 정말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또 연차를 안쓰면은 그걸 일당으로 환급을 해주는 회사도 있고 또 저희 회사처럼 일당으로 환급은 안되지만 다음 연도에 쓸수 있게끔 2월에서 누적이 되는 회사도 들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7년에 일본 회사들의 평균적인 연차 휴가 취득률은 51%로 총 평균 연차 부여 일수인 1 8 2일에 대해서 약 평균 9.3일을 취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연차 일수와 취득률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은 연차 일수가 가장 높고 취득률도 높은 나라는 브라질, 스페인으로 각각 무려 30일의 연차 일수와 취득률 100%를 자랑하네요. 그 다음 에또 여기 이제 한국도 있는데 연차 지급일이 30일의 절반인 15일인데 취득률은 93%예요 그래서 한 14일 정도 되나요 상당히 높은 취득률이 되네요 근데 이 취득률 이 통계라는 게 예를 들면은 연차 휴가를 안 써서 그안쓴 거를 돈으로 받으면은 그것도 취득률이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통계를 잡혀서 좀 많이 부풀리게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일본은 보면 이제 지금률은 20일인 것에 반해서 취득률은 50%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10일 밖에 연차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요즘에 하타라키 카다카이카 크라고 어, 일하는 걸 이제 개혁한다고 해서 20년까지 2020년까지 취득률을 70%까지 늘리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죠. 기업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순위를 매기는 일본의 이 토요케이사이신문이라고. 이, 신문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연차 취득률을 순위로 한번 나타냈어요. 그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자, 1위는 혼다 자동차입니다. 혼다 자동차 연차일이 19.2일에, 취득률은 17년, 2017년에 무려 100%, 그러니까 19.2일 다쓴 거죠. 그 다음에 1위부터 20위까지 평균적으로 한 19일 이상 쉬는 것 같네요. 여기서 토요타 자동차가 8위. 토요타는 8위. 파리또 멋있고 이런 시네요. 근데 톨타자동차는 진짜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모든 그런 뭐 연봉, 복지, 뭐 혜택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어 톨타자동차는. 정말 참 좋은 회사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특징적인 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이거 먼 찾아내셨나요? 제가 시간 좀 드릴게요. 한번 찾아내보시죠. 자못 찾아내신 분들은 그럼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자자잔! 어디 한번 보이시나요? 이 업종의 운송용기기, 이소요기기, 유소요기기 운송용기기 즉 자동차, 트럭과 같은 이 운송용기기를 만드는 제조회사들이 이 20곳 중에 11곳이 있어요. 좀더 넓혀보면 은 운송용기기, 화학, 기계, 유리 즉 제조회사들이 순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한번 순위를 더 넓혀볼게요. 1위부터 50위까지 중에서 제조업, 즉 메이커 회사들이 32곳을 차지합니다. 그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메이커로 예를 들면 철도 회사, 뭐 한국어로 치면은 어, 뭐 서울메트로 뭐 이런 건가요? 서울메트로, 뭐 KTX 만드는, 뭐, 아 KTX 운영하는 회사, 그 다음에 전기 회사, 그 다음에 어, 가스 공사, 가스, 가스 회사, 그 다음에 통신 회사. 이런 인프라 중심의 업종, 인프라를 관리하는 그런 업종들을 종합을 해 보면은 50개사 중에 45개가 메이커 인프라 회사예요. 그래서 이 패턴하고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은 워라벨, 워라벨 워킹 워킹 앤 라이프 밸런스를 중시를 하고 그다음에 휴일이 많고 연차를 많이 쓰고 싶은 그 나는 좀 돈도 돈이지만은 쉬는 것을 중시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종사를 하고 싶으면, 메이커, 제조업적이, 제조업적이죠. 그 다음에 철도회사, 전기, 가스, 통신회사 같은 인프라 관련 업종에 취직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니까 이 인프라 업종은, 전기가스, 철도, 통신 같은 인프라 업종은 비교적 이제 외국인 채용이 좀 낮아요.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곳은 메이커, 메카, 즉, 제조업을 노려야 해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이 순위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줄 알았는데 은근히 적네요. 근데 다만 조금 더 찾아봤는데 뒤로 좀 넘어가니까 100위 안에는 있어요. 100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좀 예리하시다면 또 하나 눈치채셨을 텐데 이 50개 회사 중 45개 이 회사들의 특징,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공장. 즉이 공장이 끼어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뭐 만드는 회사죠. 공장을 구성하는 그 직원들, 쿠미아이, 바로 노조죠. 이 노동조합, 노조의 힘이 센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조의 선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 회사 직원들의 복지를 살피는 것. 참고로, 이제 저희 회사의 연차 일수를 1년에 100% 소환하는 가정하에 1년에 공휴일 등등을 합쳐서 전부 휴일을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게 저희 회사 칼렌더입니다. 뭐 여기 보시면 7월에 보시면 쫙 쉬는 거 오, 많네요. 7월에 많고 그 다음에 또 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 다음에 4월 4월에 보시면 은또 많이 쉬어요. 4월에 4월 5월에 합쳐서 쭉 골드니클 10년이 있었죠. 뭐 이거는 다 쉬었으니까. 네, 또쭉 보면은 어 8월 8월에도 오봉아슴이라고 해서 한국의 추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8월에 좀 쉬고 요 7월은 저희 회사 낮지아슴이에요낮지아슴이고그 다음에 어 또쭉 가서 어 12월 12월 12월 연말 연시죠. 연말 연시 쭉 또한 9일 정도 연휴가 있어요. 근데 보면 중간중간 이제 뭐 3년은 이건 다 이제 공휴일 이번에 다 누구나 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계산해보니까 1년 365일 중에 153일을 쉽니다 153일 이게 퍼센테이지로 계산해보니까 한 42%네요 와, 진짜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쉴 줄은 몰랐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참, 회사에 감사해야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작년에 이 연차를 100% 다 소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쉬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에는요, 연차를 4일을 붙여가지고, 무려 16일 연휴를 쉬었어요. 만약에 연차를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서 조금 조금씩 쓰면은, 1년에 10일 연휴 정도 9일에서 한 10일 연휴를 4번은 쉴수 있어요 무조건 무조건 4번 쉬고 거기서 조금 더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도 연차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란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일본 대기업 중에 연휴복지, 연차, 복지가 좋은 회사는 즉 쉬는 날이 많은 회사 좀 쉬고 싶다 하는 회사들은 제조업이다. 메이커로 가세요. 물론 이제 복지가 좋은 대기업에 한해서만요. 중견기업도 좋을 수 있어요. 네, 중소기업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메이커는 노조가, 특히 노조의 힘이 센 메이커들, 뭐 전기, 전기연맹, 노조, 그다음에 자동차, 뭐 기계, 화학, 이쪽. 노조의 힘이 굉장히 강한 곳, 그런 곳은 많이 쉴수 있다. 결론이었습니다. 이상 젠진이었습니다.